안녕하세요 오늘은 책방입니다 꽃들에게 희망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트리나폴로스가 썼고요 그리고 김용순이라는 분께서 옮기셨습니다 첫 표지고요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로하여금 나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진실을 찾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온한 마리의 애벌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애벌레는 나를 포함한 저자 트리나 폴러스를 포함한 우리 모두를 닮았습니다 사랑을 보내면서 트리나 드림 그리고 보다 충만한 삶 혁명적 삶을 위하여 라고 그림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셨던 아버님께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장이 시작됩니다 1장 지금부터 맛있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줄무늬를 한한 한한 마리 작은 애벌레가 오랫동안 자신의 보금자리였던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아 안녕? 하고 애벌레는 말했습니다. 태양이 빛나는 이곳이 참 멋지구나, 태양이 빛나는 이곳이 참 멋지구나. 배고프다는 생각이 들자 애벌레는 곧바로 자기가 태어난 나뭇잎을 갈가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잎을 먹어 치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잎을 또 다른 잎을 먹어 치웠습니다. 이렇게 먹어 치운 거죠. 계속해서 여기도 이게 먹어 치웠습니다. 그리하여 점점 자라고 더욱 크게 더욱 더 크게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벌레는 먹는 것을 중단하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이 책은 총 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삶에는 단지 먹고 자라는 것 이외에 그 이상의 어떤 것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 어떤 가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이런 걸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점점 단조로워진 느낌이 든단 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먹고 살면서 생각했습니다 총 7장으로 이루어진 트리나 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읽고 있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줄무늬 에벌레는 자기에게 시원한 그늘과 양식을 제공해주던 한없이 다정한 나무에서 기어내려왔습니다. 나무에서 기어내려왔답니다. 에벌레는 보다 나은 삶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 저와 비슷했군요. 그래서 이 나무에서 이렇게 기어내려오고 있습니다. 데이지는 온갖 종류의 새로운 것들로 가득 차있었습니다. 풀이며 흙이며 땅속에 구동이며 그리고 작은 벌레들이 무수히 차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를 망족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이렇게 글이 있었지만 만족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벌레들이 만족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에게 자기처럼 기어다니는 다른 애벌레를 만나자 그는 몹시 흥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기에만 정신이 팔려 말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웠던 것처럼요. 그래서 말합니다. 그들도 삶에 대해서 나보다 더 아는 것이 없구나 하고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느 날 줄무늬 애벌레는 안간힘을 쓰고 기어가는 다른 애벌레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지를 찾아보기 위해서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자 하늘로 피솟아 있는 커다란 기둥을 보았습니다. 하늘로 피솟아 있는 커다란 기둥 이런 기둥을 보았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그들 모 무리에 끼어 기어다, 기어가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기어가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기둥은 꿈틀거리며 서로 떠밀며 애벌레들의 무덕이란 사실을요. 그것은 애벌레로 이루어진 기둥이었습니다. 애벌레 기둥이었습니다. 그 기둥은 이런 기둥이었습니다. 애벌레 기둥. 저 밑에서부터 있는 애벌레 기둥. 애벌레들은 서로 먼저 꼭대, 그 꼭대기에 오르려고 애쓰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꼭대기는 구름 속에 가려져 있었으므로 그곳에 어떤 것이 있는지 줄무늬 애벌레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꼭대기는요. 그는 마치 새 봄에 가지에 물이 오르는 나뭇잎 모양으로 새로운 흥분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내가 찾고 있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끝에서요. 설레는 마음으로 줄무늬 애벌레는 다른 애벌레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라도 있니? 나도 지금 막 도착했는 걸 어느 누구도 말해 줄 만한 여유가 없나봐. 저 꼭대기에 오르려고 저렇게들 정신이 없으니 말이야. 그는 대답했습니다. 도대체 그 꼭대기에 무엇이 있길래 줄무늬 애벌레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 하지만 모두들 그곳에 가기 위해 야단들인 야단 것을 보면 분명히 대단한 게 있을 거야. 이 꼭대기에요. 대단한 게 있을 거야. 안녕, 나도 시간이 없어. 나한테 묻지 마. 하고 그도 그 기둥 속으로 몸을 감추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서로 충동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대로 생각할,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끊이지 않고 다른 애벌레들은 그의 곁을 스치고 그 기둥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할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 하면서 그도 밀치고 기둥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기둥으로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둥으로 들어섭니다. 이게 일 장의 내용입니다. 이 장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읽도록 맛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 트리나폴로스의 트리나폴로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1장을 읽었습니다. 총7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철박통 인문학 크리에이트했습니다.